제가 갔다 옵니다. 네. 네. 참교울땅 했거든요. 문 열었는데 띠점 들어왔어요. 물렸어요? 안물렸어아감럼 됐지. 아, 진짜 게임이 왜 이렇게 힘드냐. <웃음> 숨죽여서 잡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뭐냐 옷도 씻어야 돼요. 이거 뭐냐, 네? 피로도 감염돼요. 아, 아 그래요? 예. 네. 옷도 자주 씻어야 됩니다 혈액, 타액 둘다 해놨어요 잠깐만 옷도 다.. 아.. 아 근데 이거 근접무기로 답이 없을 것 같은데? 그니까 그냥 그 뭐냐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을 때는 뭐 건물 하나 끼고 싸우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오는게 한정적이잖아요 입구 막기 할때아 어. 근데 뛰는 것 때문에 저 너무 빨리 와갖고 두 마리 달라붙으면 근접은 답이 없어 응. 그래서 그 뭐냐 총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. 야돼 샷건을 쓰든 소총을 가지고 있든 하나를 가지고 쏴야 돼요그 어. 그 무대에 한 번씩 응. 가방 그거 엄청 좋은 가방 하나 주거든요. 탑박스인데 응. <웃음> 탑박스 그 지게에 맺어있는 거 있어요. 그게 무게 감소율이 95에 무게가 4 0인가 그래요. 예. 거기에다가 탄다 집어넣고 당기면서 갈기면 돼요 그냥. 문제는 군부대까지 그 언제 가냐는 거고 오암마만 있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이 겉핥기를 할 거면은 지금 저 어차피 쇠지렛 때 있으니까 가도 되거든요? 나 오판자만 뜯어내고 그 앞에 것만 겉핥기 하고 오면 되요겉핥기해도좀 얻을 수 있나요? 그냥 기본적인 이제 파츠 이런거는 좀 얻기가 힘들죠. 소음기 이런거는 거기, 거기서도 나오지 않을까? 오한마가 안나와요. 안나와요? 저도 안 까봤는데 네. 그.. 뭐냐 그니까 러총 종류는 그냥 창고를 열면 있는데 네. 그거는 그냥 문 분해해 버리면 되잖아요. 근데 네. 그 뭐냐? 그 사격장 들어가는 게 문이 철문이에요. 그왜 조나 단단한 문 있잖아요. 음... 거기에다가 펜스 쳐져 있어요. 많이 철저하고만. 이랑 랑넣어어 놓고 o No. 하나 뜯어주고 통조림도 좀챙겨야야다다 o 좀 좀좀찮찮은있 있으면 냥좀좀 n 글글 돌면서 서면면되데 어. 차가 없으니까 차 아까 그거 솔직히 반판대 고 <웃음> 엔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계속 꺼진단 말이야. 아이, 또 신경 과민이야, 씨.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나보다. 당연하지. 어? 현실에서 봐봐요. 어, 좀비가 문 두들고 있다고 생각해봐. 난 오줌 찌릴 거야. <웃음> 살살 가봅시다. 아, 맞다. 테이프 줄게요. 테이프랑. 있거든요. 응. 테이프가 오히려 낫나요 그 목공풀보다? 아, 잠깐만요. 뭐 목... 일단 이거 공... 두개 있거든요. 전 목... 어차피 파이프 쓰니까 상관 없는데. 예. 응. 목공풀로 수리하려면은 저게 있어야 돼. 그그 그 뭐야 숙련도가 있어야 돼. 목공 숙련도. 오 씨, 아니 또 있다. 살 까봅시다. 살살. 제가 알기로 군부대가 위치가 지금 여기가 아이씨 위치를 모르니까 잠깐만요. 음, 조심해요. <웃음> 1층에 문이 열려있었다. 문 닫아놓고 어, 지금 여기 위치가 아, 지도를 또 켜봐야 돼. 지도로 보면 학교가 아... 지도가... 씨, 애매해... 밑으로... 아 여기 있구나. 오 그냥 길 따라 내려가면 된다. 아까 그 학교 있잖아요. 학교. 에, 에. 거기서 그냥 강 따라 쭉 내려가면 있네요. 음... 그거 가봅시다 한번. 일단 학교까지 다시 돌아가는 게 관건이네. 오씨 뭐야. 좀비 또왜 또 여기 또 있어. 어... 언제 왔지? 어이, 나 파이프 부러지겄때 이러다가 문다아문 닫아, 닫아, 닫아 어 여기 계속 나와 어 문이 없어 문이 부러졌어 <웃음> <웃음> 어 밑에 차있다 저거 한번 볼게요 상태 어잠깐좀 저거 존나 많은데 저거 많나? 위쪽 건물에도 입구에도 많았어요? 밑에 밑에 어저 어, 어, 어, 어, 밀어 밀어 밀어, 밀어. 어. 아 건물에서 계속 기어나온다 천천히 천천히 아 됐다 됐다 됐다 아, 야차한번 볼게요 여기 또 입구에 있나 본데? 아 뒤에 온다 뒤에 걸봐주세 그리고 입구에 존나 애들만 음. 어 이거 괜찮은데 연료가 없어 자 존나 깨끗한데 연료가 없어요. 일단 이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아문 부셨어, 문 부셨어, 문 부셨어. 뛴다, 뛴다, 어? 뛴다, 어? 뛴다, 뛴다, 아, 뛴다, 뛴다, 뛴다. 뛰는 돈부터, 뛰는 돈부터, 뛰는 돈부터. 열쇠 있거든요, 이거. 잠깐만, 그 문에 붙어 있어. 오, 오, 뛰어났다, 오. 오. 3 번으로 가서 문 열어. 아! 안 돼. 더 아, 완가요. 아, 아, <웃음> 이런 미치 씨. 아니 3번으로 옮겨 타서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? 갓겜이야. 씨. 어, 저 새끼 뛴다. 저 새끼 뛴다. 뛴다. 뛴다. 뛴다. 뛴다. 뛴다. 참교육 당했네 또. 아이씨! 아 씨. 야, 씨. 아 잠깐만 어디 물렸어 손 물렸어 아아 아아 미친놈 뛴다 아 뛰지마 아아 물려서 딜이 안나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반대 이거 반데 이거 잣됐다 잣됐다 어어 걸려 안돼! 으악! 걸려! 미쳤다 시 흥! 지속히 뛴다! 미친 살아나자마자 이게 뭐야 아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아! 어, 렉이 왜 이렇게 걸려 들어와, 들어와! 젠다, 젠다, 젠다, 젠다, 젠다! 아 이거 완전 난리났네 이거. 어떡하면 좋노? 어디쯤이에요? 저요? 응. 아, 클났다. 완전히 젖댄 것 같은데. 아, 클났다. 나손 다쳐갖고 이제 네? 저거다 이거 못죽이는데? 이거 어, 맞냐 위치가 와 존나 멀어 아무차나 빨리 붙잡고 이거 타야되겠다 이거 어 문이 잠겨있어 큰일난데 아 이거 손 다치니까 그거네 공속도 느려지네 네, 패널티 있어요 조관간일것 같은데?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?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애들 미쳐버렸는데? 이게 맞나? 살아봐요. 지금 차한대 아무거나 잡아 타고 뛸 테니까 와.. 이 지금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긴 한데 뛰는 거한 마리 오면 끝날 것 같은데? 이 공속도 느려져갖고 난리다 진짜 찐으로 난리다 아저씨. 아야. 정리 다 했나? 한 대기 정리하니까 한분 대기 또 오네 아... 이 새끼 뛴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건 많이 날린데? 와 지침까지 떴네 어! 안 돼! 안 돼! 어! 어. 또 하시? 도마다. 야, 이거 진짜 쌉소름이다. 이거 한도 끝도 없다. 너무, 너무 많잖아, 인간적으로. 아, 이쪽으로 오시겠어이쪽으겠겠어요요 아, 이쪽으로 올수있요겠어요 아, 이쪽으로 오시요 아, 이쪽으로 오시요 아, 이쪽요 아, 이 근데 이거참애매해요 지금 주변에 애들이 너무 많 아, 요 아, <웃음> 망치를 먹었는데, 망치를 들지를 못한 이 슬픔. 네. 왜, 왜못 들어요? 예, 네? 못 들죠. 무게가 무거워가지고. 홍도다 <웃음> 지금 꼬라지가 아하.. 이거 참.. 미쳐버리겠네.. 미쳐버리겠어.. 아 어. 이거 우선 정국 주연에 끼는 거나 죽이긴 했는데.. 크대이네 일로 올수 있겠어요?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? 일단은 아 존나 많아요. 멀... 와, 뭐... 많고 고아 멀고... 없다. 너무 멀다. 간치 멀어야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. 일단 망치는 인벤에 넣었는데. 응. 오, 막 눈두배리고 난리났어 지금. 인간적으로 <웃음> 너무 무거운데 이거 지금. 우선 전좀 손을 회복할 때까지 여기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응. 어떻게 답이 없어 죽일 수가 없다 공소까지 느려지니까 아 답이 없어 묻혔다 묻혔어 조금씩 내려올 수 있어요, 지금. 지금요? 네, 살아있으면. 어, 좀 내려가 볼게요. 조금만 나서 지침을 풀고, 분대를한번 갈고, 아, 세균 가늠됐다. 거서 소독약이라도 좀꾸 일단 가면서 있는 거좀 차나 이런 거 하나 좀 잡아 탈라 그러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. 소독약. 소등... 야. 쌍용차네. 어 티가 없군. 역시. 그럴 거 같았어. 아님 분? 집에 뭐 의약품이 하나도 없어? 시작한다. 또, 응? 또, 또 시동 안 걸린다. 제발 한 번만 아 <웃음> 걸렸다. 얼마? 아름이아니아 씨, 아아아아아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로 안녕. 안녕. 안로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요녕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노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아니 이름 통 하나가 없어 어떻게 차에 <웃음> 아니 기름통 달라니까 왜 도끼를 주냐? 오 오라뇨 스님. 오 그거 들고 들고 휘둘러요. 아하 이 사람 정말. 아 도끼가 얼마나 좋은데? 안 되겠다 그냥 물병에다 기름 빼야겠다. 아이뭐지 소독약이 하나도 없냐.. 어? 구급상자.. 아.. 공구상자.. 야..기름 진짜 없는거 봐 하루종일 걸리겠다